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런 것을 다 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공부를 다 했겠나? 천만에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학의 이론과 우주의 지우주 과학, 물리학 등은 과학자들이 증명해난그 이론만 가져와서 슬만 따릅니다. 그죠? 슬 따릅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해갖고 그 엄청난 걸다 알겠노? 그죠? 그럼 우리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해라는 것을 내가 배워갖고 올바르게 상담하는 것이 내 몫이지 그걸 처음부터 안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 말이잖아 소위 말해서 그거 다 안다면 그 미친 놈이지 <웃음> 그래서 우리는 그 황당한 논리를 우리는 절대로 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숫자의 원리라든지 과학 이론들은 우리는 가져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논리와 이 숫자의 이론들이 과학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다. 자,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우주의 진리부터 설명해 난 것이고, 자, 인간을 풀기 위해서, 자, 인간과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통용적으로 우리가 풀게 되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 근거 없이 니누구말따는니 쪼재로 푸는거야 니 쪼재로 이동이 뺏기 게 되겠네 그러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천부경 육의 비밀이라는 이것으로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뭐냐 저 안에 들어있는 81자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다단한 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세 인류가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쩌면 가장 어설픈 인간일 수도 있다. 생명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 글자가 어디서 처음난는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근거다. 그런데 저기 보게 되게 되면 게되맨 가운데 6 이라는 숫자 하나가 딱 있어요 다른 아라비아 숫자들은 저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1부터 9까지의 숫자만 쓴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10십자가 하나 있는데 저 10십자는 절대로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풀게 되면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저기에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해갖고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하나 따지다 이 6의 정체를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숫자의 원리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전북형 속에는 아마 이게 숫자가 33가지인가 37가지인가 막들어있을거예요8덟인가이 숫자로 구체될다 전부다 이 숫자 풀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천부경이 모든 것을 풀어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 풀이법과 이것을 나는 중간에서 이것을 매치시게고서이 상관관계를 풀어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리법이에요 수리사주와 수리법입니다 자 여기서 풀어한 숫자 원리와 숫자 원리와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내가 해독한 것밖에 없다. 내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어나는 숫자 풀이법, 수의 언미다 숫자 풀이법. 숫자의 언미와 인간의 상호 관계를 풀어낸 것이다. 이것을 내가 연결을 지어갖고 해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천복의, 육의 원리는 어디에 천복의 육의 원리를 내가 푸는 것이지 그때 지금까지는 천복의 의미를 어, 푸는 것을 이거는 81자는 1백에 놓았는데 저 육이라는 의미를 푸는 것을 내가 풀었다는 거다 그동안에는 6이라는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6이 원래 저기 위치에 아, 위치, 저기.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 81자의 6의 원리와 그대로였다. 그러면 이 6으로부터, 이 6이라는 숫자로부터, 우린 6의 정체를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6의 정체를 풀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 천부경 81자가 만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비의 세계로 한번 가 본다. 정말로 신비의 세계다. 가 아, 봅시다. 음. 가 봅시다. 그제 신비의 세계다. 자, 신비의 세계에 육 대신에 우주라는 말을 집어 넣어 본다. 육빼 버리고 우주라는 말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대삼합육 대신에 대삼합우주 이렇게 딱 들어가 본다. 그죠? 우주라는 말이니까. 육 대신에. 그러면 저8한자가 우주를 설명한 글이다. 우주를 설명한. 그 옆에 여 있잖아요, 81자. 상하게. 저거를 해석 하면 우주라는 말을 집어넣고 저것을 해석하게 되면 정말로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학이 지금 과학자들이 풀어난 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만 해 보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에 우리는 그다음에 이 천문의 원리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천문의 원리를 풀어난 거라. 여기에 자연이란 말을 넣게 되게 되면 자연이 다 풀리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인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놓았는지다 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과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면 과학도알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종교를 이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심리를 이면 심리가 되는 것이고 사주가 되면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것이 우리는 들어가기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풀수 있다는 거다. 자그동안에천부경을 풀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간대로 본다. 여러분들이 무협지에 안반 사람 손안 들어 봐요. 무협지에 안봤다고 그럼 이야기 억수로 힘들겠네. 무협 <웃음> 영화를 봤어요? <웃음> 그거나 그거나 똑같다. 시대가 변해서. 자 무협지에서 최종 우리가 이야기 줄거리는 뭘까? 어? 뭐 고수열전 복수 복수가 뭐 복수도 있겠지 거기는 우리는 무협지에 보게 되게 되면 무협지가 전개되는 것은 무림의 최고 고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표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지 그치? 무림의 고수는 어떻게? 무림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무림이지? 그러면 운동선수는 뭘까? 내가 그 운동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선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뭘까? 상담을 최고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꼴찌 음. 알라고 공부하는 삼촌 한번 들어봐라. 음. <웃음> 그러면, <그거 안> <웃음> 그러면, <웃음> 꼴찌하려고 공부하는, 공부 안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역지에 보게 되게 되면, 자, 최종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금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비책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무리면서 보금과 무역지에서는 보면, 보음과 비책이 입수만 하면 무림의 고수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항상 숨겨져 있다 그런데 무림이 돌아다니는 것은 뭘까 이것이 들어있는 지도 한 장이다 응? 항상 그렇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이것을 우리는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해난 이 안내도 지도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림해서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것만 쟁취하면 어떻게 여기에 가는데 이 가는 길도 워낙 멀다는 거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도만 갖고 잘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한장 찾는 건데 천부경이 똑같은 것이다. 천부경이 이것이 뭔지는 아래켜주지 않고 여기 있는 천부경 81자만이 돌아댕긴 거야. 사람들은 이 81자만 열심히 해독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답이 없다. 그래서 난세에는 누구말따나 뭐가 태어난데? 영웅. 영웅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 복잡한 이 종교가 흐리멍탕하여 갖고 완전 천국이 돼 있으니 이것을 정의하라고 이것이 나타난지 모른다. 이것의 정체는 뭘까? 이것이 바로 이 육의 비밀을 푼, 비밀을 푼 사생도라는 것이다. 이 사생이 뭘까? 이것서 사생이라는 것은 네 개의 세계다. 네 개의 세계인데 이것이,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전생, 인생, 내생, 환생이라는 인간의 사세계를 다 풀어낸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난색냐? 전부 다 지, 종교가 지잘랐다 해갖고 지금 완전히 이 세계가 무림 속이야. 니끼마다느끼마다대사고돈 네 갖다 막 갖다 쟁취하고 이? 그러니까 무림의 부하들을 엄청나게 양성해 난 거야. 이? 각 종교마다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뭔지 안 풀리고 안 풀리니까 이거는 그냥 다 풀어 한 거야. 이?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천부경 육의 비밀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그렇게 막 저가 잘났다고 하니, 이제 천부경의 원리만 갖다 쓰면 되지 뭐. 그럼 그치? 우리가 꼭 그거 다 잡아야 되나? 그지 우리는 필요 없는 거야. 그정계에서 올바르게 막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육이라는 비밀 자체가 이것을 처음부다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어를 갖다 놓더라도 다 풀려버리는 거야. 다 해결됐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는 이것을 알았으니 이거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겠지. 정말로 현실과학과 우리 현실과 과학이 정면한 내용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숫자 만들면 뭐해? 그1 0 0 1부터 81까지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1부터 36까지 만들어 놓으면 뭐해? 누가 이름수 해가지고 1부터 해갖고 81수 해갖고 만들고 8 2수 갖고 뭐 하고 그 백날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이론이 하나도 안 맞는 거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수의 법칙을 인간으로 알기 이전에 이 수의 법칙과 자연의 이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아니? 이것이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 틀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거 전부 다 헛공사야, 헛공사 그러면 현실과학으로 이 돌아가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전공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역시 잡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논리를 피해야돼뭐 나중에 가서 10차원, 24선 하지 말고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헛수 뜨고 그죠? 호킹 박사도 완전히 헛수 뜨고뭐 그런 과학자들은 항상 에러를 범해가면서 학문은 틀린 것은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런데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학문이 있다 어디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학이고 대한민국의 종교라는 거다 그래서 다 이거 다 물리치고 없애야 되는 거야